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기댈 탓하친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 있까요 당신의 한숨 그게 이리할순 없겠지만 괜찮아요. 내가 하나 줄게요.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.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. 수가 있 을까요？당 신의 한숨, 그 기피 리해 할 수는 없 겠지만 괜찮 아요？내가 하나 줄게요. 정말 수 고해.